그럼 오토 매칭 끈다. 그런데 오토 매칭을 끄면 단점이 있다. 우리 팀이 두 명밖에 없는데 두 명을 뺀뺀 뺀 상태에서 그냥 오토 매칭짜면은 나머지 두 명만큼이 어쨌든 인원은 맞춰야 할거요 60명이든 50명이든 그러려면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. 없죠 그래서 오토매칭을 켜놓으면은 두명만큼을 아군들로서 쓰... 단순 네. 어 보인다 <웃음> 이거 성별 변경을 어떻게 하더라 모르겠다, 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. 야, 레디 눌러라. 그래야 시작하지. 어, 시작한다. 참고로 여기 옷 벗을 수 있다. <웃음> <웃음> 게임을 시작하지 <웃음> 아... 어. 사람인데. 아까처럼 살벌할 거다. s e 벌스. 가던 대로 가야지. <웃음> 아 저기 저 빨간색깔 타일 저거는 아이템이 맞는지 많은지... 일종의 백으로 치면 밀백 같은데다. 어, 니왜 네 고개는데? 씨바. <웃음> 니가 누른거다. 실수로 누른거다. 아니다 그냥 해라. 그냥 시작하면 된다. 왜 아, 그거 꺼놔야겠네. 야, 저기 가자. 작은 데 가자. 핑 찍어 놨다. 어, 노란 핑으로 가면 된다. 뭐, 저 좁은 집에서 템이 여러 개 나올 리가 있나? 아, 근데 니네 소리 계속 끊긴다, 또. 아이씨. 사람 없다. <웃음> 어, 원래 시작할 때가 제일 많이 죽는다. <웃음> 어, 나는 존버 하나로 1등까지 가. 어. <웃음> 레전드로 초알한발안 쏘고 이겼거든. 아니, 맞은 적도 없고. <웃음> 그냥, 올, 올, 올 그거로. 야, 거기 말고 저기 가, 저거. 저기하고 여기 돌아. 어, 여기 차 하나 있는데, 뭐, 숨었겠지. 어.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하얀 건물 저거 조금... 나는 어느 정도 먹었거든 그래도 말두 개를 털었는데도 불구하고, 참, 템, 이 족. 좋... 어, 어, 5번 한 다음에, 마우스 왼쪽 하면, 왼쪽 칸이... 하네. 하면... 니 야, 우리 멀리까지 가야 한다, 제법. 이건 차 타야겠다. 이 정도면 차 타야겠네. 있는 게다 나이... 아까 있었다 이거. 그리고 여기에 대그보다 더 좋은 게또한 다른 점이 바로 가방 걱정 안 해도 된다. 레전드. <웃음> 야 그래도 네저 안쪽에 저 하얀 건물 있다. 저 가서 털어라. 어어 그럴거다 어 어디 잘 어. 어, 네 요거 안먹나? 술탄이 있는데 안먹네 그래도 두, 진, 두 개씩은 들어있으면 되는 좋다. 온다. 어, 온다. 야, 여기 또 차가 또 다른 점이 있다. 아니, 터지긴 하는데, 연료가 없다. 레전드. <웃음> 연료 걱정 없이 달릴 수 있어. 쏘지 마라, 니도 청쏘고 있다. 애가 아, 배는 또 패대다. 바 그놈의 패. 어, 안 쏜다. 그래 나나 못 쏜다. 경적은 울려도 쏘진 못하고. 어 왼쪽 전투 중. 아 이번에 차 차가 너무 커가지고 아 운전하기가 힘. 들 아니, 박으면. <웃음> 그건 그런데. 목표를 한번 재설정했다. 그런데 자전거 있으면 이런 산악지형도 어지간해서 편하게 갈수 있어. 야 슬슬 전투 구역 들었을 수 있다 어이 마을에서 전투할 수도 있다 참고로 여기는 히람에서 이렇게 걸 아까 피 페이버스 건데 들이박아서 어 여기 백터있다 요거 버리고 이거 구워야겠다 음. 샷건 쓸일이 있는데? 생각보다 자주 있어 야야야 야, 야. 전투 스토리 들린다 또 오른쪽이다 툭툭툭툭 거리네 야 여기 샷건 있네 더블 배럴이다 그건 누구나 좋다. 하지만, 둘다 몸, 두발다못 맞추면, 현자 타이. <웃음> 어, 왔어. 일단, 1분 동안 존버를 깝시다. 아 개머리판 있으면 좀 좋을텐데 올라온다 2층에서 가력발로 쓰는 거지. 그럼, 그럼 문 열지 마라. 저쪽, 저기 너머에서 소리 들린다. 어, 차 소리다. 지나갔다. <웃음> 야. 우리의 또 조금 더 움직여야 한다. 4분 남았지만 미리 움직이는 게 좋다. 지금으로서. 나온다. 일로 온다. <웃음> 어, <웃음> 응. <웃음> 오른쪽, 왼쪽, 좀 <점> 양쪽에서 저. <웃음> 맞다. 저기, 산악 지형까지 이대로 일직선으로 간다. 산악? 산악이 어디야? 산악이라고. 그리고, 아. 어. 여기 아마 사람 이 있을 것 같은데. 저거 에어터빈 소리다. 뭐야, 왜 데미지 입어? 갑자기. 몰라, 갑자기 데미지 못쓰 <웃음> 야 뚜껑... 아니 저문안 닫히지? 올라온다. 닫을 수 있으면 닫으면 되는데 안 닫힐걸? 이건 붕차다 이거. 안 닫힌다 원래. 어, 니는 거기층에 있어, 올라오지 말고. 어. 지금 주변에 보고 있거든. 아, 근데 그게 없네. 스코프가 하나도 없네. 뭐, 뭐 있는데, 배율 뭔데. 음, 니안쓸 거면 줘도 된다. 어, 내려간다. 야, 니에 a 는저 고급 갚아주어라, 저. 어, 그냥 거보단 좋은 거임. 야, 당장, 저 앞에서 소리 들리거든. 올라가면은, 노려질 수도 있다, 이거. 응, 음, 그냥 여기에서, 없는 척하고 조용히 지내는 게 맞다. 그냥 올라오면은, 여기서 맞이해주면 <웃음> <웃음> 두두두두 아~ 뭔 소리야? 일단 니는 거기서 주변에 창문으로 계속 돌아감서 확인해라 한 곳에만 있지만 그리고 안 움직이면 맞는다 어, 글라이더 있으면 날아간다. 글라이더 쓰면 된다, 그. 야, 우리 팀. 어, 야, 우리 팀 하나 들어온다. 죽이지 말고, 어차피 안 죽어질 거지. 어, 3번 온다. 니 네, 4번일걸. 야, 밑에 있다. 어, 보인게, 다가오면 조절. 뭐야, 이새끼. 내려가려는데, 왜, 나왜 나타났어? 아껴서 안 움직여줘 씨발야 지금 낚껴서안 움직여진다 이 새끼가 점프도 안 되는데? 아이 씨발 뭔데 이게? 아예 올라오지 말라고 씨발 여자 뛰려가 내려가! 씨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.. 안... 아씨 이제 됐네.. 똑같은데어 일단 조용히 있어 일단, 우리는 에어터빈 때문에 소리가 비교적 무 왜? <목소리도> 사람이다 사람 죽었다 저건 내가 던진거다 <웃음> 야니 그거 가지마라 맞는다 우리 지금 우리가 최후의 구역이기 때문에 자리가 존나 좋은 어 봐봐 내 봄에 지금 우리 빼고 나머지 빨간색이다 <웃음> <웃음> 심지어 심지어 지금 16명 남아있는데 우리 3명이 그럼 나머지는 13명이라 뜻이 다이 새끼 이 새끼 보고 깠다 왔나 아이템 외리 박스 치킨. 아, 아이템 이 박스네. 어, 먹어. 와, BKS네. 근데 어떻게 한놈도 개머리판 안 쳐들고 있... 대단한 놈들. 아 7탄 약간 보급해야겠다 있나? 7탄 있나? 아그딱 그러... 필요는 없어 굳이 줄 필요는 없다 니가 쓸거 아니면 줘도 된다 아 그러면 적당히 들고 있어 어어 야 옆에 옆에 벽 붙어서 힐해 줘라 벽 붙어 누구 올라올거다고 뭐. 빨리 힐해 줘라 어어 아마도? 어지바 어느새끼가 저졌네 이거 일단 드론 쏩니다 어 진짜네. 딱 보이네. 딱 확인했다 위치. 헬리 위치 확인했다. 기모르티하다 헬기도 슬슬 다가오고 있거든. 오랫동안 뻐겨라. 니네 지금부터 공간 남아있으면 전부 힐팩 쑤셔 넣어라. 분대라도 어 그러면 탄약 조금 버리고 쭉 쑤셔 넣어라. 이제부터 그렇게 많이 쏠 일도 없으니까 그냥 탄약 버리고 힐팩을 먹어라 그럼 가져왔겠지 맞다 헬기 오셨다 헬리 오셨다 헬리 오셨어 야쟤 바로 갔다 <웃음> 우와 달려 씨발 아우와 탔다 미친 새끼 <웃음> 야 우리는 그냥 이거 관전하고 있자 안나가도 된다 관전하고 있으면 승리로 쳐준다 이거 어한명 탔다 이가한 명에다 타면 팀 승리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거 각각 명이 한 명씩 자리를 먹는데 그한명다 팀이 다르면은 총 14명의 우승자가 나온다 어 팀이 승리로 치거든 어 우린 그냥 보고 있으면 된다 <웃음> 어 이제 여기가 여기가 시꺼매질 때까지 오... 예. 아주 아, 이겼다. <웃음> 아, 사다리 는못끊 는다. 아 레전드 <웃음> 야 지금 사방에 7명 남아있거든 밖에 아니다 헬기는 사람 다 타는 사람이 네명 차거나 아니면은 전부 다 죽을 때까지 안 떠난다 어 떠나진 않는다 일단 헬기 높이가 점점 낮아지거든 이거 보면 어 헬기가 점점 낮아진다 어.. 헬기는 안터진다 무적이거든 그리고 헬기 안에 타고 있으면은 맞아도 체력 안깎 까... 반대로 공격할 수도 없다 어 근데 쟤는 글라이더 타고 바로 뛴거거든 다른거다 쟤는 닌 글라이더 없잖아 못뛰어아 이면 탈수 있겠네 글라이더 근데 내가 글래오핑 훅이라서 걸어서 가야. 돼. <웃음> 아 그건 안될 걸. 핵기는 헬기는 항상 그걸로만 타야. 차다름 타야 <웃음> 한다. 어둘 탔다. <웃음> 셋 탔다. 예什么时候상了一个다 <Yeah, 웃음> 이제 라스트 한 명. 라스트 한 명. 어 uh... 탔다. 채팅없다 이거 와 이겼누 <웃음> 이겨버렸누 <웃음> 아 이겼습니다 <웃음>